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 와 이게 저희 집 입구입니다 어 아니 그냥 이제 집좀 치울까 하는데 설거지랑 먹었던 거랑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이거 기름도 치워야 되잖아 아니 왜 내가 청소 싹 할게? 어, 싫어 그런 거 너무 싫어. 너 올릴 거잖아. 올라가는게 싫어. 집이 너무 더러워서. 응. 그래도 청소하면 되잖아. 너무 너무 일단 설거지부터 치우겠습니다. 주방부터 치울게요. 자, 치워봅시다. <목소리> 짠, 싱크대. 완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쓰레기랑 지금 세탁실 다용도실도 한번 깨끗이 쓸어줄게요 깨끗이 부서고 부서.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음... 오, 다된 건가? 오, 완전 깔끔. 이제 청소기를 밀었으니까 걸레로. 바닥을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발자국이 남아 버리네. 저 신발장에 있는 거다 버리면 돼. 아, 어? 그 술병은. 술병은 납둬. 와이프 화났습니다. 집 더러운데 왜 찍냐고. 그래도 이거 다 분리를 해줘가지고 종이랑 비닐이랑 아마 버리는 건 금방 버릴 것 같습니다. 예, 다 비닐 비닐 저렇게 버렸고요. 어, 이것만 하고 화장실 청소만. 자, 여기는 저의 옷방인데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버리고 옷 정리를 한번 싹해 보려고 합니다. 옷 정리 좀 하고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이제 오래 입을 거 새로 사고 새로 사야 되겠죠, 옷을. 새로. <웃음> 일단 입는거 안입는거 구분만 하면 되는거지 아 이런건 너무 오래됐어 나머지는 다 됐어 두개 일단 그정도 이만큼 옷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집의 대청소의 하이라이트 기름을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걸 넘겨야지 그냥. 아 기름. 이런데 안들어가서 조심해야 돼. 응? 아. 자 이렇게 해서 설거지도 하고 옷 정리 청소기랑 걸레 청. 소, 바닥도닦았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랑 기름 비우고, 쉬는 일요일 날, 대청소 끝! 안녕! 이제 예능 봐야지, 쉬어야지. 저거 씻어야지. 뭘 씻어, 이거? 저거 씻어야지. <웃음> 아니, 이런 대청소 컨텐츠 어때? 종종 하면 좋지 집도 치우고 끝났습니다 안녕